딱 좋네요 하지만 잘해낼 수 있을 거예요 연습이라면 질리도록 했으니까요 언니도 여동생도 필요하다면 다른 관계도 되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가족이 되어주세요 제가 잘 보살펴드릴 테니까요 뭐, 뭐야?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가족이 되자니 아, 혹시 섬 바깥에선 이러는 게 보통인가? 마음에 들면 바로 들이대는 게 아, 하긴... 섬 바깥은 내가 알던 상식이랑 다른 게 많긴 했으니까. 에이, 그나저나 대체 여긴 어디? 어? 어? 왜 그러세요? 어, 어, 어떻게 된 거야? 여긴그 섬이잖아. 난 분명히 신부름꾼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섬에서 탈출했는데. 근데 왜 내가 다시 이 섬에 와 있는 거야? 설마 그게 다 꿈이었단 거야? 섬을 나온 것도 섬의 주인을 쓰러뜨린 것도? 히... 너무 큰 소리는 내지 마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죠 보세요 저기 차원종 있잖아요 아! 아... 알았어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자 저쪽 길로 가면 예전에 살던 마을이 나올 거야 그런데 차원종이 길목을 막고 있어서 걱정 마세요 차원종이라면 제가 처치할 테니 차원종을 처치한다고? 너... 혹시 미래처럼 특이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네, 맞아요. 전 특이한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좋아. 너 이름이 엘이라고 했지? 네 힘으로 날 안전한 곳에 데려다줘. 나중에 사례는 꼭 할게. 사례는 필요 없어요. 가족끼리는 대가를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멋대로 정하지 말라고. 너, 내 이름도 모르잖아. 그럼 당신을 도와드릴 테니, 사례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세요 뭐 상관없겠지 난 저수지야 저수지 <웃음>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이 섬의 차원종을 전부 없애버릴테니까 절 가족으로 인정해주시는건 어때요?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하고 눈앞에 있는 차원종이나 어떻게 해봐 네 분부대로 하죠 저수지 Z키로 공 <웃음> 대법 잘 싸우잖아. 미래나 다른 심부름꾼들과는좀 스타일이 다르긴 해도 걔네 못지않게 잘 핫! 싸우는 것 같아. <웃음> 칭찬해 주시니 기쁘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아직이요? 그... 조금씩 다 성장하네요. 캐릭구가 도면 자동 이킹 모브를 시전하요맵 이동합니다. 그 다음... 아야. 이거 찌릿찌릿하네요. 그, 괜찮은 거야? 마비지옥의 발을 디딘 것 같은데? 아, 맞다! 강제캔슬이란 걸 쓰면 된다고 미래가 그러던데! 아, 그런 게 있었죠? 오랜만이라 잊고 있었네요. 고마워요, 저수지. 역시, 절 챙겨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좋네요. 적이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강제캔슬... 강제 마지막으로 부산이란 곳에 갔던 것 같아. 그리고... <웃음> 그 다음은... 아, 좀만 더하면 생각날 것 같은데! 어? 아, 어? 무슨 일이죠 저수지? 어디 아픈가요? 생각... 났어! 나 심부름꾼들과 함께 부산으로 갔어! 그리고 거기서 죽은 줄 알았던 섬의 주인을 만났고 마스테마라는 게 몸에 넣어져서 목숨이 위험해졌지만 병원으로 가던 도중 섬의 주인을 쓰러뜨릴 방법이 떠올랐어! 그래서 오, 오던 길로 돌아가서... 심부름꾼들이 섬의 주인을 물리치는 걸 봤어! 그런 다음... 진정해요 저수지! 그, 괜찮아괜찮으니까 일단 눈앞에 차원종부터 처리해줘! 일단 앞으로 가자! 바닥하고 뭔가 더 생각이 날지도 몰라 어지럽죠? 레벨 업을 하면 스킬 풀력을 선택해서 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알싸. 스킬은 일반 공격보다 훨씬 강력하며 기본 공격을 캔슬하고 즉시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스킬 레벨이 올라갈수록 공중 발동이나 스킬 캔슬같은 어떤가요? 진정이 됐나요 저수지? 음. 조금은 다 생각났어. 난 무리를 해서 섬의 주인을 쓰러뜨리려고 했지. 그러다가 힘이 다해서 쓰러져 버렸어. 기억이 돌아온 모양이군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가. 거기서 쓰러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내가 다시 섬으로 돌아와 있는 거고? 저도 모르겠네요. 답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저. 왜네가 사과를 하는데? 일단은 좀더 앞으로 가보자. 그러다 보면 뭔가 더 떠오를지도 모르니까. 알사 으앗! 으세요으으 나중에 생각하죠 지금은 그보다 급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 말이 맞아 어째서 저 녀석이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저 녀석이 내 눈앞에 있다면 해야 할 일은 하나야 부탁이야! 저 녀석을 없애줘! 살이라면 뭐든 할 테니까! 저 녀석을 없애면... 아니, 처음 본 사이에 가족은 무슨 가족이야! 하다못해 친구가 되어달라만 모를까! 친구... 그것도 좋네요 그럼 저 녀석을 없앨 테니까... 친구가 되어주시겠어요? 그거라면... 하면... 좋아! <웃음> 조심해! 저 녀석은 엄청 강한 도끼를 내뿜는 녀석이니까! 걱정 마세요! 지금 전 기분이 좋아서 누구에게도 질것 같지 않으니까 게다가... 독이라면 제가 퍼뜨리는 독도 만만치 않게 치명적이거든요 팽탱하게미끄러즈며 쏠게요! 잠드세요. 그리고 좋은 꿈 꾸시길 아이티를 누르면 인벤토리 화면을 열수 있습니다. 입수한 아이템들을